모그레 뭐 네, 하고 턴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네. 열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따윤이 이거 다음 턴에 게임이 끝납니다 이쪽은 프로스트 네. 위스퍼 네프로스트 위스퍼 중맥 터지는 순간 끝나요 자 그러면 중매를 네. 너무 잘 풀리는데요 이거 크라이스 선수 활약이 대단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네. 네 공감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조치 선수가 주수선배을 잘했을 수도 있어요 조치 선수가 이거 당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아, 뭐, 목걸이 찼다는 그런 게임 끝났어요 아라 캐리 내고 세털까지도 필요 없죠 0코스트 그럼 따윤이 지금 어린 궁절 만나서 반갑다. 반갑다 네 대제 무기 그리고 줄, 네. 줄 세우면 줄 그냥 골프다 갔다 락돼서 48됨 아 이거 좀 너무하긴 하네요 6데미지 7% 그냥 꽝! 꽝! 어처구니가 없어요 꽝! 꽝. 꽝. 한번더 꽝! 마무리! <웃음> 마무리 됩니다 야 1대0 크라인씨 아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그 안되면은 그냥 누속고립 한번더 해도 되거든 그 누속고립 한번더 넘어가는게 역능 고립 한번더할수 있는게 너무 커요 너무 좋은데요? 음. 아 이거 데미지 밀어넣고 엮는 고립 한 다음에 다음 턴에 네 장소와 함께 데미지 각 보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망치 돈가스 망치 네, 돈가스 킬각이거든요 망치. 킬, 아 킬각이에요 자 이러면은 남은 자리가 필드라 때문에 한 자리밖에 못내요 킬각이인데아 네. 플러리 스컬지를 사용하고 싶지만 아 도발 하나 도발 하나. 이러면 되는지. 설마. 데미지겠네. 자 딜은 아직 부족한가요? 네, 부족해요. 도발 하나 때문에. 이거 도발낸 판단도 좋았죠 플로이 선수 위험 감지를 했어요. 목이 끼는 거에서 전투대장. 전투대장 올려놓는다. 아, 근데 네, 부정 힘도 생각해야 돼요. 못 죽이면 죽는다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전투대장을 내놓고 그 다음에 필리. 필리. 음. 자 전투자를 내놓고 나서 플레이했습니다 두 개는 알거든요 갈방가를 알아서 근데 분쇄?! 잠시만요 이러면은 무기로칠수 있고 아니 모르는 카드가 분쇄가 나왔는데요? 그니까 그 앞쪽에 판금과 갈방가르는 저희가 이제 깊은 바닷속 점자 때문에 알고 있었잖아요 네 끝났.. 끝나... 네 끝났죠 그냥 없 어, 보여주면은 네두대 때리니까 끝났어요 20미딤으로 20 킬이에요 이거 <웃음> <그랬냐>? 아 <아유, 웃음> 22 데미지 네, 아, 아 분쇄 안 해도 돼요 네 이거는 분쇄가 아니라 그냥 확정 킬각이었네요 네, 그냥 킬각이었습니다 이거 크라니시 선수도 분쇄보고 좋아하다가 어 끝났네 어 네. 끝났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쩔 수 없는 게 예예 <웃음> 네, 일단 분쇄보면 잠깐 멈춰요 아드라하면 100% 지네 저걸로 시작하면 조금 느린데? 나무가 탔는데? 안 느린가? 안 느릴 수도. 아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육매보다 약하다고?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하, 마나 코스트 조금만 더 있었어도 아하비이면 이거야 오 이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 <웃음> 아 오길 알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숨겼어. 오! 잠시만요킬각이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지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빗자로 뽑으면 되죠? 어려운거 아니잖아 빗자로 뽑는거 어? 못 뽑았는데? 수동변을 뽑으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할수 있다! 이번엔 가능할지도 이건 진짜 된다 아 팥줄 제발 이거 왜이렇게 느려 아 제발 딱될것 <웃음> 같은데 이번에는 아 너무 느려 와 드디어, 드디어. 2만 딜 2만 480딜 아하 이거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총 자면나 주장 빠졌잖아 아안빠졌네 뭐야 아니 너도 그거였네 아니 씨 아, <웃음> 아니 친구야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 내 빗자루만 안탔으면 내가 이겼음 어 근데 얘 방심하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 친구 방심하면 제가 이길 수도 있거든요? 아니랬구나!